그런데 말고 그냥 길 가다가 음식 이런 거좀사 먹으면. 그런데 어쨌들 이런 어디 지마는거야지 약간 양념 갈비, 돼지갈비 느낌. <웃음> 어 기대돼요. 아뭐 그때 백종원 선생님이 말했어요. 대회에서 그 파타이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먹지 말고 이런 길거리에서 먹는 파타이가 제일 맛있다 라고 승관이가 전해줬어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웃음> 여기 젓가락 음, 음, 이거를 사진 찍을래?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면 나와서 맛있어 <웃음> 어, 맛있어? 음, <웃음> 파타이가 아, 아, 맛있네. 백종원 선배님, 선생님이 왜 길거리에서 먹는지 라 알겠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파타이 중에 제일 맛있는 거. 한국 몇거번 맛있어. 한국에서 몇번 먹어봤어? 많이는 아닌데, 그리고 그래도 한국에서 몇번 먹었어. 맛있어. 일단은 내가 영상 촬영을 요즘 연습하는데, 딱 차, 영상, 영상 촬영을 연습하기 딱 좋은 그런 느낌. 어, 맛 맛있어.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이뻐가지고. 야, 너무 맛있어요. 오아 땡큐 땡큐 오오오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됐어 먹어, 먹어봐 맛있어? 음. 오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좋아 바나나 이거 어? <목소리> 아까 민규가 영상 봤던 거다 달달한 거먹까요 <목소리> <야. 오. 목소리> 바나나 려는 건가? 아 끝났나 보다 땡큐 시수 없는데? 됐어. 먹어봐봐. 어때? 아이고, 아이고. 에이, 갑자기이야 아, 어때? 어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바나나를 올려서. 음. 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안단게 이상할 정도야. 음 너무 내일가해쇠요 맛있다, 응.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으니까 기분 좋아. 그러니까 재밌네. 아 이런 데또 앉아서 먹는 여기 딱스타트다아난 이렇게 조용한 데가 더 좋아. 어. 근데 여기 앉아서 뭐좀 먹을래요? <웃음> 이제 닭다리 하나씩 먹으면서 갈래? 바로 근처으로 가자. 근처너 진짜 먹을 거야, 누구 아니, 나도 안 먹을 거야. <웃음> 그러면 먹지 마, 그냥. 나는 해보고 싶지 가 않으니까 둘이 하는 거 구경해서 진짜 담아줄게 이쁘게 어때? 아예 같이 하자. 저는 제일 조그만한 걸로. 어디 또 레키소나가? 네. 위디간는국 <놀람> 냄새 안 나? 아까 채소 맛있을 거래요 냄새 안 나. 야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했어 나는 어릴 때부터 절대 먹기 싫었어. <놀람> 지금 먹을까요? 일단 먹을게요 일단 내가 내가 여기 일단 여기를 먹을게요 바삭바삭해 나름 맛있는데 어디 음악중 나오고 그래? 지금 어디 먹지? 지금 술 먹었어? 어. <웃음> 아, 맞아. 어. 와, 형 대단하다. 바삭바삭 소리도 먹나는데? 대단다 별거 한거 없는데 재밌다, 그래도. 아, 형 뭐, 가야궁 프리비어래. 그냥 맛있을까? 국수류는 맛이 있을까잘생겼다 어? <웃음> 맛있진 않고 어 고수? 이거 다 고수야? 이게 다 고수라고? 고수 이렇게 안 크잖아. <웃음> 아, 땡큐. 어, 나 체향은 다른데. <웃음> 약간 맑은 거 생각했는데 나. 아, 짜장면. 되게 맑은 <웃음> 쌀국수 같은데? 쌀국수인데 약간 국물이 좀 진한 하 맛있는데? 아, 그래? 응. 야, 내 쌀국수인데 진하다 응. 맛있어 맛있어 아,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니까 아 뜨거워 <웃음> <웃음> 내 발목에 이걸 떨어뜨려? <웃음> 내 발목에 이 숙주를 떨어뜨려? 아까 <웃음> 피시앤칩스나 시켜가지고 좋아 생선에 과자 <웃음> 그 생선에 과자 그냥 말장난 아. 좋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자! 우와 대박이다! 어, 이거 오름이 좋다! 우와 되게 좋다! 뭐야? 이런 형편을 못했는데? 나 이런 데지 몰랐는데? 어디야 될래? 이게 담기지가 않는다. 대박이다. 지금 시간까지 차가 이렇게 왔어. 네. 아직도 올림픽대로야, 저기. 지금. 더 마시고 싶어. <웃음> 칵테일. 칵테일? 기다려봐. 달달하고 예쁜 칵테일. 어, 달달하고 예쁜 칵테일. 달달하고 예쁜 거. 약간 뭐... 도대 쪽으로 갈래? 아, 네. 어디든. 우다지 형. 자완이 얼굴 내밀나 봐. 하나, 둘, 셋. 이러면 인기. 우리가 그렇게 좋니? 피곤해 그냥... 죽겠어,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말라고 했지? 아 좋아하면 좋아한다 말을 할 것이요? 자꾸 이렇게 뒤에서 부르고 그러니까 아유, 피곤해 피곤해 진짜 빨리 먹어 이제 먹어 얼른 피곤한 조각은 먹어도 먹여줘 먹여줘 그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빨리 먹어 한번 먹어 한번 먹어. 먹어줘 아유 아잘 먹네 아유 잘, 잘 먹네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너, 너와야 맛있다 메치 형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가 우리야 좋아, 좋아. 그만해 하고 빨리 보고 <웃음> 지금 시야가 좀 트여있고 뒤쪽에 건, 예쁜 건물들 얘기해. 많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 아네 우주 형이랑 이렇게 같이 음. 오붓하게 밥 먹어야겠다 갑자기? 네. 우리랑 이렇게 밖에서 오붓하게 밥 먹은 적 없잖아 <웃음> 굉 밖에서 이렇게 셋이서 오붓하게 밥 먹은 적 없잖아 서는 없지 오붓하게도 밥 먹은 적 없잖아 그러니까 셋이서 오붓하게 둘다 처음이다 이거지 어. 그치, 그 말이지 네 일단 약간 파트 1이 뜨던 느낌? 아, 갑자기 이렇게 끓여먹는 거같